Hayato está aquí con su elotito en las manos porque está calientito ¡Chuqueta! ¡No es r e a m e n t e malo! ¡Estoy muy bien! Chicos, Hayato se compró una sanguichera <literal> <tompeation> Está muy emocionado y dice que me va a hacer un brunch Honor de desayunar, un brunch Por cierto, buenos días a todos Sí, b e n o s d i e s todos. Sí. Ah, uh, today, hoy. Ajá. Ah, ir a cuirir, ¿no? Uh Ajá, -huh, c u i r q u é hora es? Sí. O okay. Oye, oye. Ah, uh, son los. Las. Ah, uh, son las. Ah, uh, son las once y uh, treinta y tres. Okay, muy bien. 공부하 하이. 가 이번 년 목표? 그냥 uh -huh. 이번 년에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아침을 잘 보내기. 아하. Uh -huh. sí. 그리고 이거 엄청 사서할인있었거든 아, ah, 네네 네. Yeah. 40% 디스카운트였어, also... <웃음> 그래서산한지 <거지. 웃음> <웃음> 음... 가도이 이쁘지 않아요? 민트? 네, e 스템이 되게 예쁘지? 와~ 예~ 딱 어머니의 특이도 이야, 진짜 둘째야 이게 한거 어, 어, 얼마죠? 2지 3일이나 사일아 3일, 3일 근데 우리는 그냥 토스트가 많이 있어서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 해야지. 음, 괜찮은데. 예뻐. 그렇지 근데 a y 그 o 도 해야 돼. 여기 o n e s of Korea. Youngishong h a 근데 멕 o 코에 엄청 큰브라이 t 있잖아요 uh -huh. 이런 n 가 뭐지? come here. 코말? e 말 c 말 e r 이런 e And they Ah, sí, las cocinas japonesas son chiquititas y no tienen mucho espacio para hacer nada. <tose> Bien, aquí tiene todos sus ingredientes. Hoy lo va a hacer sabor pizza. Obviamente necesitamos pan, queso, pimientos, tocino y esto es una salsa de pizza, para pizza. Sí. Sí. 오늘 피자 토스트 만들 건데요. 음, <웃음> 기대하고 있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웃음> 소리. 와, 귀찮아 그거? 와. 5분 6분 기다리면 돼. 네, 네. 오케이. <웃음> 맛있겠다. 좀 샐러드 같은 거 준비하자. y e 오케이. 소리가 좀. 와. 와. Wow. 와, 맛있겠다 와! Wow. 아, 너무처럼소하리야 또. 와우! 와고우 Buenos días. Buenos días. Salud. Salud. a Delicioso. 얼 l 지재 así, es m 치 너무 o 아 i t o 람들 s o t r o s orgochino, mucho. A l s r o a y o t r r o g o c h A c i n o mucho. A s n o s m o A c h i n o c h A l m A c i o c h A A i o l n s A l A u n A d A A c i s n n o m o u n o s m n O más, tal vez como media hora, que yo estoy lista y estoy esperando al marido que tarda la vida en estar listo, me acuerdo que hicimos un video en mi canal que era q u i é n es más probable que y yo decía que Hayato era el que se tardaba más arreglándose y él lo negó rotundamente, no entiendo por qué los hombres tardan tanto en arreglarse, ni siquiera se maquillan y yo estoy aquí lista arregladita y toda la cosa y sigo esperando, bueno que manichica nicoleo ¿no? 나이 제배고파가고 싶어. 내가 아니, 아 아니, 잖 아니, 니아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나 e ¡Yo m n v i t é eso! ¡Curumio concha! ¡Concho! Six horas later. Oigan, pues ya pasaron como unos 10 minutos más. Y todavía no podemos salir de la casa. Hayato está en el baño haciendo popó. ó o i n ¡Por fin! hemos logrado salir de la casa sí. y vamos a la paquetería porque vamos a llevar esta cajita que es de la ganadora del giveaway que hicimos en Instagram aquí tiene todos sus premios y vamos a ir a dejar ahí eh, sí, el regalito y después vamos a ir a un festival de comida callejera que están haciendo aquí en Kioto y estoy emocionada este año es el primer festival que se hace y estoy muy contenta de ir r e s t á l i 어제도 우체국에 갔는데 아, 이번연이도 네. 그냥 쓰는 이거뭐 이곳은 이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 업데이트 하고 있어! <웃음> 제이! 일본! 잘 하고 있어! 음, 그래도 하루 조금 늦어서 빨리 <웃음> 도착하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Felicidades! 야 <웃음> hemos llegado a la oficina postal! 고고! así sale el código y nada más los e c a n e i a m o s y imprimir un ticket que vamos a pegar aquí arriba en la cajita para enviarlo chicos ya hemos salido de la oficina postal nos tardamos un poquito más de lo que teníamos planeado pero no importa, ahorita vamos a comer comida callejera estamos esperando el autobús que ya no tarda en llegar y ya, nos vamos 어, 이르키 고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ど 오늘 우리가 하는 축제는 에비스 마츠리 라고 하는데 그 에비스 슈라인이 그 뭔가 비즈니스가? 그래서 아 비즈니스 잘 뭔가 되면 좋겠다 뭔가 그런 사람들 많이 가는거야 우리도 해야돼그럼 네. 그래서 우리는 일 잘되게 음. 그리고 건강 음. 그리고 COVID 오케이. 시, 잘 그냥 끝나주세요 그런 식으로 음,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많이 있어 네네네 그거 먹으러 갑시다 거. 우리 점심 좀 먹어야 되는데 이제 4시거든요. 네, 아. <웃음> 그리고 이제 이 <해> 빨리 역서철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아마 한 시간? 한 시간, 만 남아서. 그럴까? 아, 그런 것 같다. <웃음> Mirani les muestro la zona de Gion. Es una de las zonas más populares aquí en Kyoto y esta es la calle comercial que está llena de negocios y de r e s t a u r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코노미야키 같은 거 먹고 싶지. 오코노미야키 오케이. 카카야키 보다 오코노미야키. 네 오늘 오코노미 오코노미야키 먹었어 오코노미야키. 네.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당고랑. 당고나도. 당고랑 카스텔라. 아 여기 뭐 있어? 이게 뭐예요마루마루야키 뭔라? 마루마루야키가 뭐지? 오코노미야키みたいな 애쓰죠? 오코노미 야 약간 작은 오코노미야키 같은 거. 약간 토그라피. 하나 먹을래? 오케이. 이거 모아요. 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だきます。マチソっよマチソコよ。美味しそう? しう美味 o う 오반야키라고 하는데 그 약간 팬케이크 아, 같은 거 안에 카스타드랑 레핀 들어가 있어요. 맛있어요. 음. 아니야 다고있어뿌리고 너무 귀엽다. 와우. 리나라 고기류. 그니까. 와우. 와우. 엘칼라베라 아이 귀여워. 메시카나 야, yeah. 타코. 그리고 닭거 타코라이스. 와우. 사람별로 없어. 사람 우리 별로 없어. 좋은 시간 때 왔어 우리. 그런 것 같다. 응. 아, 했니다다했니다 어. 그 여러분들 여기 오면 어떤 음식 먹고 싶어요? 아, 네 어떤 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타코야키타코야키 네. 아, 좋아할 것 같다. 네. 타코야키닭 다...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야키소바가 있잖아. 푸중의 네. 그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아이고, 어렵다. 오늘? <웃음> 오코노미야키. 오미야 <웃음> <웃음> 그래서 아까 먹었어. 아하. 나는 야키소바 제일 좋아. 네, I know that. 그치 미래는 니티엔 타코야키데 에노르말. 그 오그란토 스타트 1코즈츠 모스고마워 싸물. 네, 다 네, 아, 이거갔다고맙습 맛있다. <웃음> <웃음> 아 맞다. 사실 여기 이에리야가네 직장 있는데 작년에 신시간때 여기 와서 많이 먹었어 <웃음> 그때도 이거 먹었어 <웃음> <웃음> 또 하나 물어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외국인들은 레드빈 많이 안 좋아해요? 진짜? 하니아도 안 좋아하고 내코아카 <웃음> 있는데 그코아카도그 레드빈 안 좋아해서 타이키 먹을 때는 항상 커스타도 먹는다고 예커스타 <웃음> 최고다 <웃음> <웃음> 왜요? 레드빈 <마>, 맛없어? 네 <웃음> 맛없어 <웃음> 너무 é m u b 아 e n d e a e s n l o s festivales de comida 근데. callejera j a p o n e s son s u p e r ricos. Si me recuerdan, a los elotes de la playa de Tampico. Los que son de Tampico, t a m o l i p a s La playa Miramar, los elotes. Ay, los extraño mucho. e r o e l o t e e o e 지 이거? 치즈? 아하 치즈 치즈 맛으로 아니야 항상 먹고 있었잖아요 레몬, 일본에서 칠리. 레몬 칠리? 네 와우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간장 베이스 아하. 소스에 찍어서 먹는 음.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 치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웃음> 축제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네네네 오이. 네, 네. <웃음> <올. 웃음> 천천히 먹어 맛있어? <웃음> 오우 Oichi es <risa> de esta? Oichi es de. ¿Yeriko es? ¿Yeriko <risa> es ¿Sí? yo? Nuestra siguiente comida es un delicioso yakisoba fideos fritos. Y miren, aquí vamos a comer. Mm. un delicioso calentador porque no saben el frío que hace. Y nuestros yakisoba fideos fritos. De momento estamos a 2 grados Hace bastante frío La sensación térmica es de menos 2 grados Y la verdad yo aguanto mucho mejor que Hayato el frío Corea me e n t r e n ó Sí, nosotros hemos hecho este experimento e e r u n d o e a o s Japón Es muy b h a y Hayato? ¿Has visto? ¿Has v 네, 한국에 진짜 en韓国 es muy b 데 e n Sí, 이어요아니야 우리가 이 좋아서 나 잘못했어. 네. 어, Miren, y este es el templo eh chiquito porque se está haciendo todo este festival. Y pues vamos a ver caer dentro. La verdad es que nunca he entrado a este templo. e l año pasado que vinimos había tanta gente que no pudimos entrar. 오, <웃음> 이거를 그 직장에 <웃음> 넣으면 <웃음> 그 1년 동안 아마 잘,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야 돼, 사야 돼. 이 사야 된다. Los hotspots personas están en la fila para rezar. Ahí está el templo principal y por acá venden las ramitas de la buena suerte. estaba muy bonito y muy divertido el festival aparte llegamos a muy buena hora porque no era ni el almuerzo ni la cena entonces no había nada de gente pero ahorita ya empezó a llegar la gente porque es la hora de la cena así que nos vamos a ir a resguazar a un cafecito